이런 종목은 확실한 추세 이탈 징후가 없다면 상당기간 수익을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여 하다보니 200으로 시작한 금액이 1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 1천만원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3천만원 정도까지 불었다가 작년 가을 주식시장 폭락으로 2천만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일단 현금화했습니다. 지금은 나름 터득한 방법으로 짧은 스윙 위주로 운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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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의 연속이니 참으로 극과 극을 보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의 위치가 고수의 대열에 섰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약하지만 힘드신 분들한테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업 3년 6개월 중 초반 2년 반을 빼고는 현재까지 장세와는 무관하게 매월 천만원으로 매달 50에서 70% 수익을 내는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나온 주식 인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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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친척에 빌리고 카드깡 하다가는 신용불량의 가정까지 파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처음 전업한지 1년간은 한달에 몇백씩 날려먹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았습니다. 해서 언어로 거래 안하고 하루종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만둘 수는 없고 뭐 그만둬도 마땅히 할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고수는 아니더라도 중수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계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 기술 없을 때는 봉급도 아주 적은데 기술 개통은 다 그러듯이 직속사수가 아래 사람에게 자기 노하우를잘 가르쳐주면 습득이 엄청 빠릅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기술 전술을 안 해주면 부사수는 눈치코치 봐가면서 스스로 배워야 하는데 이건 참 힘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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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정도에는 주식에 관한 아무런 준비와 지식도 없이 매수 매도하는 방법만 익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매매 기준은 전자화폐 관련 종목에 국한시켜 일자별주가 변동폭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죠. 초기에는 조금 수익을 내기도 했으나 너무 많은 욕심으로 결국 수업료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결국 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공치조 복식호흡 및 명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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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률이 꽤 좋았습니다. 2주일 이익률 약 50% 물론 미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시점에 매수 매도했는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날 매수하면 다음날 최소 5-10%의 에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12월 매매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봉 및 분봉차트상에서 매매 특징과